기존에 내가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 받아보셔요. 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음. 음. 우리가 가지는 보험의 의미, 진짜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실 정답이라기보다 권장 금액은 존재합니다 어, 음. 과거보다는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가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이게 전이나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진입나남은 사실은 진짜 보험료를 암으로 몇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 아니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인종합보험 전문가 조원민 팀장님 모시고요. 성인종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조원민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3대 진단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뭔가 나눠보고 보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입이나 진단 상담받으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대 진단금 중에서 암진단금에 대해서 좀 정의 내려주신다면 음, 일단 실비만큼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단을 받기만 하면 가입금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암진단금이라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첫 번째 일반암,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 이제 생명사에서는 소외감 진단비라고 불리고요. 세 번째는 고외감 진단비, 그리고 네 번째는 재진단암 혹은 2차암 진단비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일반암 진단비는 유사암을 재하고 남은 모든 암을 말해요 그럼 음. 일단 유사암을 말씀드려야겠죠? 네. 어, 유사암은 말 그대로 암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음.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대장, 정막 내암까지 보통 요 다섯 가지 혹은 네가지를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나아가서 고해감 이제 고액암 같은 경우는 이제 홈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 3대 고액암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3대, 고액암. 3대 고액암은? 3대 고액감은 뼈암, 뇌암, 골수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를 발휘하는 건 5대 고액암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림프암이랑 췌장암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췌장암 음. 같은 경우가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췌장암을 음. 보상받기 위해서 5대 고액암을 가입을 하시고 음. 손해보험사 쪽으로는 11대 특정암 혹은 16대 특정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를 늘려서 이제 11대 특정하면 이제 간암과 폐암이 추가되고요 음. 16대에는 이제 위, 소화기관암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재진단암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재진단암이에요 음. 과거에는 재진단암이 괜찮았었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일반적인 진단금이랑 달리 반복 보장이 되는 진단금이기 때문에 음. 원발암 기준으로 음. 전이함도 되고 잔여함도 되고 보험사마다 면책 사항이라든지 기준이 다 달라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네. 약간 이런 거죠. 한번 걸려야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왕 음. 받을 거면 처음에 다 받는 게 좋지 않는가 음. 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재진단 암이 약간 뒤로 좀 빠졌어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음. 있어요 왜냐면 저렴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보장들을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견해을주신이요 음. 어, 재진단 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마다 면책기간이 달라요 어떤 보험사는 최초 암원발 기준으로 음. 이제 2년 뒤부터 보장하는 곳이 있고 음. 1년 뒤부터 보장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1년 뒤부터 이부터 보장하는 보험사 중에서 보험료가 일반암 정도로 가입이 가능한 곳이 있긴 있어요 음. 남성분들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단 재진단암 가입 자체를 권장드리진 않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재진단암 보험료를 보고 그 나이대에 맞춰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조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암에 걸리셨거나 그랬다면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음. 과거보다는 이슈화 되지 않는 이유가 조기에 치료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이게 전이나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중요도가 당연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보험에 재진단함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거예요 한번 보험료 보시고 납득이 안 되신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진단암이나 2차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런 담부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다면 한번더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네, 아까 잠시 얘기했다가 빠져나왔는데 이제 고해감에 대해서도 좀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발병률이 낮은 것부터 3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발목률 높은, 높은 거 껴서, 거 껴서 5대. 그 다음에 11대, 16대. 뭐 이렇게 넘어간 거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만약에 아 내가 고해감을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 3대, 5대, 11대, 16대 안에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전 11대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아 11대?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가 가장 크고요 KB랑 DB로 볼수 있는데 음. 10대 특정암은 M사에 있어요 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죠, 없죠. 네,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음. 특정암을 구성하시기에는 11대, 10대가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5대 고액암은 최장암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크게 음.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 저는 요새 고액암이나 특정암도 이제 권장을 드리지만 음. 점점 약간 2세대 표적항암제 이게 고액암이 약간 대지 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해요 많은 설계사분께서 필요 없다 라고 하시곤 하는데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정 비급여로 혹은 이미 비급여로 등록되는 제 표적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음. 앞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등록하는 게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이 못 따라가고 행정이 있어요. 못 따라갔어요 약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됐을 뿐이죠 음. 근데 이게 점점 등록이 될수록 이 표적 항암제가 가지는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이암 보험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최근 논쟁은 이 표적 항암제 꼭 가입해야 되냐. 네. 어 이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음.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네. 표적 항암 담보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표적항암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내려주셨죠? 음, 일단, 암에 걸게 되면 항암 치료를 하는 건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화학항암제라고 하죠. 네. 지금도 쓰긴 써요. 1세대 화학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내 세포,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털이 다 빠진다든지, 변색이 된다든지,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 2세대 항암제, 즉, 2세대 표적항암제가 뭐냐? 암세포만, 어, 표적하여 공격한다고 해서 네. 표적항암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하기 때문에 어 효과가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죠 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예요 이게 비급여 치료다 보니까 뭐 실비 혜택을 보기도 어렵고요 통원치료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표적항암 치료비 이 특약을 5천만원 혹은 7천만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이젠 조금 더 나아가서 표적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뭐 표적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비는 굉장히 암 진단비에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관계없이 보험료만 합당하다면 다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암보험만 가입할 거야. 네. 뭐 암보험담보를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일반 일바남 일반함. 그리고 일바람과 유사함은 같이 가니까요. 어, 첫 번째는 일바 일반. 일바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유사함, 유사함. 음. 세 번째가 바로 표적항암 치료비. 어. 네, 그리고 네 번째가 고해가. 네 번째 고해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았습니다 재진단 암이 꼴찌네요. 재진단 암은 사실은 진짜 보험료를 암으로 몇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 아니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웃음> 권장드리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냐면 이제 흥국화재에서 작년쯤이었나요, 신재진단 암 진단비라고 아예 약간 기획해서 나왔어요. 음.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음. <웃음> <그래도> 그만큼, 관심이 <웃음> 그만큼,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효과도 적고 이제 가성비도 떨어지고. 혹시라도 그런 걸 뭐 제안 받으셨다면 전문가 상담 통해서 어 이게 진짜 제대로 맞는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암범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여전히 암 진단금 하면 이게 다 치료비인 줄 아세요. 그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는 중증환자 산정튼내 제도라고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암 환자들은 치료비의 90에서 95%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표적항암 치료비용 통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 실비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비만 있다고 음, 했을 때 음.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암 기준으로 이제 직장을 있는 경우가 열에 아홉 된다고 하니 음. 당연히 소득 끊기겠죠 근데 암보험이 있다면 벌어들인 돈은 중지가 되더라도 끊기더라도 이 진단금으로 내가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음.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험 초창기 때는 에 실손보험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치료비를 대체할 명목 하에 암보험을 준비하셨다면 현재는 거의 뭐 전국민의 80% 정도가 실비를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비에서 치료비 부분은 충분히 되고 이 암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득대체 효과를 내는 소득보장이다. 네.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셔서 1억, 2억씩 가입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할 때 40대 기준, 네, 40대 기준으로 해서 암보험은 어느 정도를 가입하는 걸 권장해 주시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어. 암 진단금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 정도는 많이 갖고 있나? 이런 질문인데 음. 사실 정답이라기보다 권장 금액은 존재합니다. 어. 네, 권장 금액은 본인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근데 그렇게 타면 뭐또 주부는 필요 없냐 <웃음> 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계 생산 위성 계정 개발 결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가사일을 하시는 게 2,100만 원 연봉의 효과가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800만 원약 3,000만 원에 육박하는 연봉의 준하다 라고 이제 통계청 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연봉 3,000만 원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데이터를 통계로 했을 때네 그렇죠 아. <웃음> 뭐 접목시키자면 그런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께는 연봉 주부분들이라면 3,000만 원 정도는 꼭 가지고 있는 걸 권장 드리고요 가족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본인 건강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연령별로 자기 연봉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다 네. 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음, 전런시5분들은 3천만 원 정도 어, 팀장님은 지금 암진단금은 한 1억 이상 가지고 계시니 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상담 워낙 많이 하시니까 보험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이제는 그 그러니까 30세 이하 분들은 꽤 있는데 이제 30대 이상 분들은 없는 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은 이렇게 기존 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음... 어, 이렇게 구성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 관련 진단을 네. 얘기를 하니까 암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전 보장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기존 보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설계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음... 정말 다양해요 왜냐면 보장이 같은데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누구는 암 5천만 원인데 보험료를 10만 원 내고 있고 어. 누구는 5천만 원인데 한 30만 원씩 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정말 천차만별로 다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 대비 받는 금액이 얼마냐 요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과거에 CI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라든지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걸 인지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음. 인지 없이 그냥 안보험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가장 안타깝 고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ci 보험 관련 사례는 아니고 네. 생명사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어, 네 그분은 진단금이 이제 7천만 원짜리 거기에 특정 소외감 제외였어요 네. 이제 소외감이라고 하면 생식기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방광암 여성분들이라면 뭐 유방암 자궁암 네. 이런 게 해당되겠죠 유이한 네, 특정 소외감을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 발병암 중에 한 8등 정도 됩니다 7등 정도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여성 유방암은 4등안에 듭니다 또 발병되면 치료도 좀 쉽지가 않아요 음.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여러 번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분이 이제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어. 근데 본인은 7천만 원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어. 근데 2,100만 원을 받은 거죠 아 일반암 보장금액의 30만. 30% 네 어. 30%만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원래 7천만 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 그냥 안도하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쯤 은 살펴보셔야죠 내가 암만 보완하고 싶다면 어디 회사를 이번 달에 좀 추천해 을 주실 수 있을까 음, 저번 달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요 암만 가지고 보완을 하시는 분들은 생명사가 정말 강세예요 DB 생명이라든지 이제 동양생명 아니면 미래에서 생명 상품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라고 해서 꼭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암 관련 보장은 이제 생명사가 현재 조건으로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음. 거 명심해 주시고 어, 미래스시 지금 어, 아, 네. 궁극적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무예지 상품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할인 제도를 통해서 음.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할수 있는. 음. 그러니까 같은 나이여도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 할인 내용에 따라서. 맞아 비흡연하시는 분들은 미래스 거 무조건 <웃음> 맞아요. 할인율 굉장히. 어, 할인율이 뭐 10% 이상 되고 웬만한 그 뭐라고 러죠 가격 경쟁력에서. 20% 할인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고연령대인 여성분들이라면 음. 농협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저렴해요. 농협, 농협, 손, 농협 손해보험. 손해보험, 네, 손해보험 음. 쪽이 이제 68세이신 분들도 유사함이 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음.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싸고 혈압약, 고지혈약, 뭐 당뇨약 드셔도 인수가 되는 상품인데 오. 오. 네, 최근에 이제 골다공증약을 최근에 복용 시작하신 분들도 가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음.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안보험의 강자는 KB. 그렇죠. <웃음> 네 최근 안보험에 대한 강자는 농명 고전파와 신 강자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 고전파 KB 같은 경우에는 대장전망네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정말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디코드를 무조건 일반화 100% 보장해줍니다. 음, 음. 라는 거를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사실은 약관상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음. 다른 보험사랑. 음. 만약에 대장전망량 디코드 100% 됩니다. 라고 상담을 봤었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관에 넣어주면 좋잖아 명세주고 보험료를 좀더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분쟁 사유도 좀 줄어들고 음. 고객님도 안정한 거고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저희도 보면 이게 조사를 음. 엄청 많이 받어관계자랑도 통화해보고 뭐 보상 실제 사례에 계신 분들 이제 데이터도 모아보고 했는데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쟁이 약간 있긴 하지만 보상은 해주는데, 과연 이거를 지금은 보상해줬는데, 10년 뒤, 뭐, 내지는 1년 뒤에 보상 안 해준다고, 우리가 약관에 언제 그렇게 써놨냐. 네, 그렇게. 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소송 분쟁 가면 사실 소비자가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들은 약관에 좀 명시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안보험을 좀 구성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다면. 뭐 암관련 보장이 치중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암을 뭐 1억 2억 뭐 3억 가입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음. 60대 중반부터 후반분들은 집에 계시면 이제 홈쇼핑으로 보험광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맞아. 그 분들 다암 2억씩 들고 계세요 근데 딱 10년 보장받을 수 있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입하시면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판정된 보험료 지출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야 되거든요 안보험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를 정말 잘해야 돼요. 다 암보험을 2억 가입할 돈으로 1억에 이대진단, 수술비, 고도우장에다 나눠 가입하시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우리가 가지는 보험의 의미 진짜. 홈쇼핑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음. 홈쇼핑 얘기 나오면 흥분해요. 음. 제발 나라에서 홈쇼핑에서 돈못 팔게. 어, 저도. 주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홈쇼핑 보험을 좋게 가입하셨던 분이 단한 번도 없어. 저도 못 봤습니다. 제가 디모델링을 거의 진짜 10년 넘게 했는데 홈쇼핑 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유지시켜야지? 라고 했던 상품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우롱하는 소비자님들 잠깐 이렇게 혹하게 해가지고 보험 가입시키는 정말 저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혹시 보신 분들 중에 홈쇼핑으로 최근에 안 보험 가입하셨거나 기존에 내가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점검 받아보셔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 보험 상품이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해드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게 한정적인 자원을 통해서 얼마나 가성비 높게 그 담보가 정말 고인자한테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상 사례들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눈여겨봐주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드렸어요 2부에서 3대 질환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2대 진단금 최근에 가장 핫한 심장 관련된 질환 진단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